오늘은 이제 프론트엔드 입문 1주차구요 오늘은 프론트엔드랑 프론트엔드에 사용하는 언어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에요 그래서 자 프론트엔드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네. 서버에 접근은 하지 않지만 이제 와, 화면을 구성을 하는 보여지는 부분을 하는 사람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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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웹 프렌드에도 민감해야 되고요 아는거랑 많이 다르죠? 응, 많이 다른데? ㅎㅎㅎ <웃음> 프론트엔드가 정말 어려운 직업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쉬워보일지 몰라도 그래서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주로 사용을 하죠 네. 그리고 그 이외에 기획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디자인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음. 백엔드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음. 왜냐면 개발이랑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고안에 대해서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도 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죠 음. 단순히 HTML이랑 CSS랑 자바스크트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제이코리는 왜안 났어요? 제이리는 라이브러리지 언어가 아니에요 음. 그 중에서 지금 수업은 HTML, 랑 c s s 랑자바스크 JavaScript, 를 중점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a s c r i p t JavaScript, t t m l 은 이제 가장 쉬운 음. 언어라고 알고 계시죠? 아마. 접근하기 음. 쉬운. 그렇죠. t 마 진입 장벽은 h t m l 이 가장 쉬울 거예 t 네. 자, 네. h t m l 이 뭔지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죠?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그래서 그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가 뭔데요? 마크업 하는 랭귀지 잖야 되나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는 이제 하이퍼텍스트와 마크업 랭귀지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즉, 이제 하이퍼링크를 통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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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10년 중간에 이제 웹전쟁이 있긴 한데 그것까지 다루진 않을게요 <웃음> 그래서 10년동안 업데이트가 없고 HTML5가 10년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HTML5에 엄청난 관심을 보인거예요 내가 쓰는 프로그램이 10년만에 업데이트된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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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이 언어가 필요하다라고 규정을 해서 그 규칙을 만든 다음에 제안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음. 그 다음에 HTML 1.0을 발행을 한 다음에 W3C가 생긴 거예요. 이것을 음. 규정하자라고 해서 기관이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다 혼자서 하진 않을것 같은데, 혼자서. 그렇죠. 할게. 처음에 이제 그 권유랑 발행만 이제 혼자서 했는데, 음. 간단, 처음에는 1.0은 정말 간단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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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그렇죠. 일단, 선택자가 야, 선택자? <웃음> 네, <목소리> 캐스케이팅 <목소리> 스타일 시트라고, <목소리> 이제 종속형 스타일 시트인데, 어, 좀더 쉽게 말하면은, 나열된 스타일이에요. <목소리> 스타일을 나열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캐스케이팅 스타일 시트라고 하고요. <목소리> 이제 창시자는 하쿤바움 리에요. HTML이 발행되고 나서 1년 뒤인 1994년도에 CSS를 제안을 하고, 음흠. 2년 뒤에 이제 정식 공고안으로 등록이 돼요. 음. 그때부터 이제 W3C 주도하에 계속 공고안을 만들고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2007년에 HTML5가 나왔는데, 그 전에 CSS3가 먼저 나왔어요. 2005년도에. 음. 그리고 아직도 개발 중이에요. 완료된 게 아니에요. 네, 있어요? 얘는, 공고안이 안된 거예요, 아직? 얘는 공고안은 존재는 하는데 개발 중인 거예요. 발표를 하고 나면 은 공고안에 등록은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정식 공고안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W3C가 발표를 해주고요. 그리고 현재 W3C에서 개발 현황이 확인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4는 아직 정식 발표는 안되었지만 셀렉터는 존재하는 상태에요. 그리고 아직 3가 개발중이기 때문에 3가 개발이 끝난다면 다음에는 4가 개발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식으로 앞서 말했듯이 HTML이나 CSS나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지만 빠른 변화를 겪고 있어요. 지금 HTML5가 2007년에 발표가 되고 2014년에 권고한 등록이 됐잖아요. 공식적으로 5라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W3C에 권고한 정식 등록된 건 5.2가 돼 있어요. 계속 개발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CS3는 s 아예 개발 현황을 체크할 수 있는 전시판 같은 거? 그게 그 사이트가 아예 있어요. 그래서 그 달에 몇 번씩 뭐 업데이트 되었다 뭐 수정되었다 이런식으로 업데이트 로그가 올라와요 음... 그 정도로 아직 개발이 진행중인 언어들이에요 자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아마 제일 지금 이슈되는 언어일거예요 네. 웹에서 이제 떼어낼 수 없는 언어가 되었고요인터랙션 음... 부분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언어예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이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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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이너와 초보자를 위한 인터랙션 언어인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탄생하게 된 자바스크립트고요. 언어 제작은 브랜던아이크가 개발을 했고요. 지금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서버까지도 다루고 있고요. 거의 자바스크립트가 웹의 어... 거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은. 네. 네, 그, 그러면은 JSP 대신에 얘를 쓸 수는 있어요. 그 서버 자바스크립트로 노드 JS라고 개발이 되었어요. 음, 그래서 네, 그래서 서버를 다룰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가 따로 있어요. 음, 오케이. 똑같은 언어로 이제 서버를 다루는 거죠.